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잘 지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남자가 어느 날 나에게 헤어지자고 하네요. 그 헤어지자는 말은 분명 여자에게 충격적일 거예요. 그럼 남자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그 사람은 이제 정말 내가 싫어진 걸까요? 이제 나와는 더 이상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?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애를 하면서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았고요. 내가 늘 맞춰주고 힘들기만 했었어요.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나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라면 생각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했고요. 내가 느끼기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이 그만하자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을 했다면요. 한 번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정말 궁금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지 나한테 전혀 마음이 없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요. 남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여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. 근데 나는 여자다 보니까요. 이런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게 싫어서 내 남자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쓰레기였다고 결국 그런 놈이었구나.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을 자꾸 몰아가게 되는데요. 그렇게 몰아가고 나선 정말 내 마음이 좀 나아지셨나요? 아니면 더 아파지셨나요? 이런 행동들을 내 주변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는 만나지 말라고 네가 아깝다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너 같은 애는 그런 애한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런 말을 친구들로부터 들었을 때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속마음에서는요 너네가 뭘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 말을 하고는 내가 바보지라는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나에게 잘해줬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던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변심한 게 아닌 이상은요 분명히 나와 만남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힘듦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변심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나와의 연애에서 뭔가 안타깝고 힘들어서 아파서 그런 생각까지 도달했다고 접근하는 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난 거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내가 잡는다고 해도 어차피 떠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내살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라는 부류는요.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쉽게 숙숙 바꾸는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. 물론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종종 어떤 남자들은 쉽게 쉽게 자기 마음을 바꾸기도 하는데요. 대부분의 남자들은 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마음을 쉽게 쉽게 변경하지 못하거든요.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갑자기 싫어하거나 갑자기 미워하는 행동을 잘 하지는 않아요. 오히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라면 요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버텨보기는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여자인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그때가 요그버팀의 한계점에 도달한 때일 수 있는 거겠죠.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그 사람이 버텨왔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마음이 쉽게 변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. 남자 입장에서는 요꼭 그렇다고 할순 없지만요 오랫동안 나란 사람을 사랑해서 나한테 맞춰오는데 꽤 지쳤나 봐요 그렇게 많이 지쳤다는 이야기는 요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겠죠 애를 또 많이 썼다는 것은 요 그만큼 나를 좋아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 크기만큼 나한테 노력을 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친 마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클 수도 있겠죠 지쳤다라는 이야기는 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싫다가 아니고요. 힘들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지쳐버리니까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보는 게 맞는 접근일 것 같아요. 그 결과 자기가 더 이어갈 에너지가 남지 않아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싫어졌구나 나란 사람을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는 아닐 거라고요 여자인 나를 좋아는 하는데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 가기는 버겁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봐야 앞날이 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영부영 가다 보면 여자는 자꾸 자기를 더 원망할 것 같고요 자기 앞에서 여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더 맥이 빠질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더 지지부진 가기보다 여기서 끝내자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고요 연애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인관계가 끝났음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마치 헤어지기 전처럼 대화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하고 사귀자고는 안 하고요 심지어 내가 먼저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또 발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의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무조건 이해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성분들 생각처럼요 책임지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역시 그 생각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사랑했던 남자고요.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면요. 그 사람이 여전히 나한테 필요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고요. 내가 그 사람과 재회를 바란다면요. 그 사람의 마음을 비난해서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단 이야기죠.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할수록 내 지난 시간의 연애가 더 비참하고 씁쓸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이 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잡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게 될 거예요. 내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이제 바뀔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도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하냐고 또 네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이제서야 아쉬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넌 정말 이기적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로 했으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헤어지자는 말을 해서 우리 둘의 관계는 어차피 끝났어요.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게 정말 끝난 게 맞다면요.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행동과 말, 그 사람의 생각을 궁금해하거든요. 어차피 끝난 게 맞다면요.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해지는 걸까요? 이런 게 궁금해지고 있다면요.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고요. 어쩌면 그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내가 다칠까 봐 나는 미리 그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. 내가 아플까 봐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겠죠. 적어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요.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요. 적어도 나만큼은요.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내 남자가 요 나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말은 분명히 충격적이에요. 아플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했잖아요 그리고 여태도 나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은 제법 지쳐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는 동안에 모르고 방치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떠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정말 지쳐서 이 연애를 그만하고 싶은가 보구나 멈추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나는 사실 그 사람이 나와 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고 있으면서도 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비난해서 내가 덜 아플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원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할 필요가 있다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의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나면 결과는 분명히 알수 있거든요 헤어지기로는 했는데 나한테 가끔 찝적거리는 행동을 하거나 내 주변을 맴돌고 있거나 나한테 관심을 자꾸 쏟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가 아플까 봐날 자꾸 떠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사랑한게 맞다면요 그 사람이 나와 연애를 멈추고는 싶은데 또 내가 잘 지워지지는 않나 보구나 라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해 본다면 내 마음이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요?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덜 아프실까요?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? 그런 말을 들으시면 내가 조금 덜 아플까요? 아니면 더 아프실까요? 명확하게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라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그 사람에게 또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? 그렇게 명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는요. 그게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고 그가 완강하게 나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어쩌면 나름은 안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. 왜 항상 나는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게 악역을 떠넘기고 있는 걸까요? 내가 싫으면요. 내가 그 사람을 떠나면 되잖아요. 내가 그 사람을 부인하면 되잖아요. 나도 안 떠나고요. 나도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면서 단지 내가 아플까 봐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도 아파지고 그리워진다면요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요 는 후폭풍이 몰려와서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다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쓰레기라고 자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만큼은요 그 사람이 나와의 연애에서 지쳐서 그러는 걸 거라고 나와의 연애에 지친 마음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는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또잘 잊혀지지 않아서 내 주위를 맴돌고 나를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나를 싫어해서 그렇다라고 나한테 전혀 마음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덜 아프고요 실제로 더 가까운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고 나쁜 몇몇의 남자들을 제외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들은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여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돼서 자기가 또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런 여자의 마음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 여자의 감정 상태를 또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시 추스려서 시작해보기에 엄두가 안 나서 영영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전히 오길 바라고 있다면요.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아예 정 떨어졌을 거라고 굳이 너무 아프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